여기 네. 요만큼 동계 30도니까 네. 플러스 30도 하면은 요요 요 각의 크기 마이너스 330도 나오고요. 아, 네. 여기서는 이 친구가 이렇게 돌았죠. 네. 그 360도 곱하기 네. 1인데 얘는 요만큼을더 돌았어요. 그렇 네. 네. 그러니까 더하기 30도를 해주고 390도가 네. 되고요. 아. 여기서는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죠. 네. 두 바퀴 돌고, 30도 이만큼더 돌았어요. 그래서 30 하면 10에 10이 됩니다. 오, 네. 그거를, 이런 식을 네. 일반 각이라고 해요. 어, 그러면 사실상 얘나, 얘나, 얘나 같은 거예요? 뭐가요? 여기 마이너스 330도랑 390도랑 750도랑 그럼 사실 같은거예요 음.. 그렇죠아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0도부터 360도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럼 그보다 큰거 작은것도 나오는거네요? 네그렇죠아 일반 가게 되면 그거보다 큰거 작은것도 나오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